그 쇼핑몰 창업하신 분들의 그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또 창업으로 전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음. 그 다음에 기타 뭐 SNS 활동 하시다가 음.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넘어오신 운영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 그렇다면 그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SNS를 운영해보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근데 요거는 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sns 잘하시는 분이랑 쇼핑몰 잘하시는 분은 좀 달라요. 음. 왜냐하면 sns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네, 네, 네.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상품 파는 거는 사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음. 그래서 어,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sns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음. 힘들죠. 다만. 홍보나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역으로 인플루언서들 또는 SNS를 잘 하시는 분들이 쇼핑몰을 하는 거는 훨씬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기가 힘든게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는 거라든지 상품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뭐 디자인 어떻게 해야 돼뭐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쇼핑몰 판매자들은 없는 마케팅 채널의 일들은 이미 보유하고 를 있다는 거죠 일단 사람만 모이면 그 안에서 커머스는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져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라든지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쇼핑몰을 카페이십사로 꼭 차,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페이십사가 지금 만들어진 기능 중에서 예전에 쇼핑몰 만들기 되게 어렵게 메뉴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이 니즈가 많으니까 메뉴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모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상품 등록하고 관리하고 쉽게 관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진짜 뭐진뭐 뭐 약간 거짓말 못해서 5분만 음. 투자하면 디자인도 나오고 한 2분만 더 투자하면 상품 등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제 시스템 붙는 것도 바로 붙기도 하고 거기에 위탁배송 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엑셀 파일로 내 상품을 배송해주는 업체 한테다가 전달만 해주면 자동으로 송장이 들어오는 기능까지도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인플루언서들이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 놨어요 게다가 제가 다른 플랫폼 좀 유명한 플랫폼들 보다 왜 카페24로 하라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마케팅 분석을 할수 있어요 그큰 회사에 같이 되어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내부에서 부, 이거를 분석을 하기는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어, 검색 노출도의 반영은 좀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카페24는 어, 쇼핑몰에 들어와가지고 고객들해서 물건을 샀어. 그러면 카드나 수수료밖에 안 내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해요. 그런데다가 고객들이 정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머물렀어? 얼마나 샀어?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고 그 타겟에게 다시 광고조차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형태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뭐 내가 인스타그램에다 이번에 상품 리뷰로 하나 글을 올려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숏링크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플루언서고 나를 응원하는 고객들이 만약에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카페24로 쇼핑몰을 빠르게 창업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바로 판매 매출을 증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게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출산 육아동 쪽에 좀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팔로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할인 이벤트, 공동구매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지원을 굉장히 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이 시간 안에만큼 들어오면 은그주문건에 대해 가지고 바로 내가 너한테 상품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어, 좋아 1분 남았어 레디 꼭 응. 어. 하고 누른 다음에 어, 이제 시간이 끝났지 다다 뭐 이런 걸안 해도 돼요 그냥 그 기간만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온이 되고 오프가 되고 게다가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쇼핑몰 을 운영을 하는데 조금 좋지 않은 플랫폼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서버가 접속이 고객이 뭐 동시에 들어온 사람이 차단이 되어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런 게 1도 없는 게 안정감 있는 카페24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루언서시라면 꼭 카페, 이주사를 쇼핑몰 창업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SNS 채널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스마트 모드 이용해서 상품을 그곳에다가 또 얹어놓고 홍보와 마케팅 수단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